자 여러분들 요게 그 백고동 이야 아주 올, 올해도 또 백고동 이신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어 산소 포장을 해가지고 또 보내주네요 와 대짜 중짜 한 맛있게 한번 삶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삶아갖한 이거 한 가스불에 한 20분 정도 삶은 다음에 싹 5분 정도 뜸들이듯이 탁 놓으면은 안에 내장까지 좀잘 빠지거든요 네. 어우, 자 이제 가져가서 슬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, 맛있게 잘 삶아졌습니다 크으. 자 오늘 함께 먹을 술은 해창 막걸리 18도 가격이 좀 상당합니다 한 병당 11만원 네. 좀 사왔습니다 자 소나사님들 아 제가 지 햇빛에 얼굴이좀 타가지고 <웃음> 안 그래도 살짝 검은 얼굴이 좀더 검게 나왔네요 지금 아자 아무튼 어, 백보동을 어, 좀 맛있게 삶아왔고요 이좀큰 녀석 요 이제 대큰 대짜리 요 대짜리가 그 아까 산소 팩 포장 하나로 27,000원 그리고 이러한 중대 아, 요 녀석들이 어, 24,000원 해가지고 51,000원 택배비 4천원 포함해 가지고 총 55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이백고동 같은 경우는요. 이백 어, 백골뱅이.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독이 없어요. 독이 없어서 이 내장까지 같이 먹는 게 특징인데 진짜 이 내장이 녹진하고 진짜 맛있습니다. 아. 그리고 지금 또그 동해, 강원도 쪽부터 해 가지고 포항 라인 그쪽 동해에서 또좀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제철에 꼭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 좀 뭐, 술안주나, 뭐, 애기들 간식, 이렇게 해가지고, 한번 챙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자. 으 닭걸이 먼저 따르고. 아우. 닭걸리가 걸쭉해요. 아 오븐 조 뜸을 또 같이 들으니까 이게 내장이 같이 나오네. 야 안돼 끊어지면 안돼 살살살살 더 털어주면 이건 진짜 내장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요 잘 나오다가 끊어지려고 그러냐? 아이고야 살짝 끊어졌다 내장가지고 같이 먹어야 돼으무 음. <웃음> 야, 미쳤다, 진짜. 와. 자, 도도 소라를 좋아해서, 다른 소라나 이런 종류들은 사실 이제 내장까지 먹기에는 좀 쓴맛 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, 그 독성도 있고 해서 이제 설사를 할 수가 있는데, 아, 이 녀석은 아니에요. 자. 아. 아. 사사. 음. <웃음> 지금 상태 최상입니다. 아, 제가 여기 포항 정직한 수산 여기 걸 자주 이용하는 게 정말 진짜 이름 그대로예요. 항상 좋은 품질의 요런그 해산물들이 와요. 와, 이백화동노는좀 상태 최강이네, 진짜. 어, 아직까지 그 내장 녹진함이 싹 퍼지고 있어요, 입안에서. 최고입니다, 진짜. 아, 씨, 내장. 이 내장이 어느 정도 녹진하면 다 들어오냐면, 고소하면서, 그, 연한 간 있잖아요. 생소하게도 뭐, 약간 그, 아구 간부터 시작해가지고, 이간 종류. 쫙, 구수하게도 퍼지는. 와, 엄청나다, 진짜, 아. 아. 이야~ yeah. 제대로 잘 빠졌다 이거~ 아. 이제 뭐 고동이나 골뱅이는 초장 맛이다. 뭐 이제 요런 것때문에저 초장을 준비하기로 했는데, 사실 이거는 초장 안 찍어도 진짜 맛있습니다. 자, 왜 자다? 내장이 안 나는데. 아, 흔드니까 나오네. 아. 내장이 잘안 나온, 안 나온다 싶으면 끊어지면 여기 딱 흔들면 좀 나오거든요. 넌. 음. 어. 아휴 고 <목> 아. 응. 헷. 오늘도 사 아, 갈증역한 맛이일품이니 해창 막걸리에다가 음. 살은 쫀득하고 내장은 고소한 백골뱅이. 아, 정말 오늘 다 깊다. 아주 그냥 팍! 딥해요, 딥해. 아우. 음... 아휴, <웃음> 사자 대박 이거 무릎으로 잡았어요 지금 뭐아얘안 <웃음> 나오냐? 아이고. 하나씩 말썽 있는 애들이 있네. 어우 땀나게 하네? <웃음> 한 번씩 이렇게 속속인 애들이 있네요. 여 찍다가 카메라 지금 배터리가 나갔어요. 한두칸 정도 있어가지고 오늘 충분히 촬영을 할줄 알았더니, 아, 이거 포키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카메라 배터리가 좀 빨리 떨어졌네요. 마무리 인사를 좀 해야 되니까, 아 여러분들, 아, 진짜 이 지금 시즌에 이 백골뱅이, 백고동. 아 진짜 여러분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추천합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진짜 뭐, 그리고 모든 제철에 만나는 음식들이 또 맛이 또극대화돼가지고최고잖아요 여러분들. 한번 좀, 어, 드셔보시는 거.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.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